자, 이제 힘들더라도 또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제 요, 요까지는 해야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팍팍 나가지 그제?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숫자의 원리가, 이 숫자의 원리가 어떻게 탄생해서 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잘라보는 거요 우리 만법이라다 그제 만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천지운수상담법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쪼개져 있다 그렇게 천부경의 논리는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 그러면 천부경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이 숫자가 천부경에는 어떻게 우주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걸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타로 가득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우리 터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랬어요 천천기라고 했다 그지 이거는 지 직 이라고 했고 아. 인 인기라고 했다 어. 우리 천진이 했다 그죠 그럼 3월 3월 우리는 뭘 했을까요 3월 너 네, 이거 삶이 아니고. 천지만하자니 자, 천진해갖고. 하늘과 땅을 구성하고 있는데, 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계를 다 합치갖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지구상에서는 지구라고 했다. 그죠? 인간이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살을 우리는 뭐했어요 태양계, 오를 은하계, 육을 우주, 칠을 행성, 팔을 항성계, 구를 우리는 은하계, 그지? 다른 은하계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수리 사주를 푸는 거예요. 수리 사주. 다른 건 나놓고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인간이. 자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풀어보는 거다. 자1과2는 뭘까? 우리는 영과 혼이라고 그랬다, 그제? 기가 다 합치져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했다. 삼을. 살을 우리는 어떻게? 기신 세계 했잖아 그렇지? 를를 우리는 어떻게? 영혼 세계라고 그랬다. 이것이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랬다. 그죠? 생명체. 자,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인간 세계로 와서 다시 죽으면 기신 세계로 가고 천도가 되게 되면 영혼세계로 하는거 이것이 만번 왕래왕래 하는거다. 이것이 우리는 일종의 윤회사상 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우리는 차원세계로 한가본다. 과학에 있어서 차원, 몇 차원 몇차원이지자 1은 1차원 점이고, 2는 2차원 선이고, 3은 어떻게? 무슨 차원? 3차원. 그지 4를 우리는 4차원, 5를 5차원, 6은 우리는 무차원이다. 이 차원을 계산할 수가 없다. 7을 우리는 3차원, 8을 4차원, 이거를 5를 5차원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이슈타인이 잘못 푸는 것을 지금 논리를 반박하는 거야. 그 유대한 아이슈타인도이 엉터리를 푸는 거예요. 이 기술을 우리는 푸는 거야 1차원 기술 2차원 기술 이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3차원 우리는 공간 기술이다. 공간세계다. 공간세계 3차원 공간세계 여러분들이 4차원 세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했나? 영화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했지.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 세계를 우리는 4차원이라 했다. 그런데 시공간 세계를 이것을 시공간 세계를 우리는 5차원이다. 5차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잡을 했다. 그렇게 3차원과 4차원 사이에 이 새로운 세계가 하나 있다. 이것이 기공세계라는 것이다. 기공간. 에너지와 공간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는 이는 무차원이다 세계가 없다 우리가 정명할 수가 없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인간은 이것을 공간세계 기공세계 우리는 시공세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논리에 그대로 이제 딱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리법칙이 딱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야 안시단이 틀린 거야. 지금 안시단이 최고의, 우리의, 세계 최고의 학자지만은, 안시단도 틀린 거야. 혹진 박사도 틀리가지고, 제가 어? 변경하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귀신은 4차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4차원의 세계를 어떤 세계냐? 우리는 태양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금 미국 가서 지내도, 귀신들이 가서 미국 가서 제사밥 먹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 외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은 어떻게 5차원 세계를 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은하에 가서 살다가 온 외계인들이 이 인간의 인간 세계에 살 같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5차원이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이 5차원 세계를 넘어서는 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빛은 30만 킬로를 1초당 움직이지만은 이 두뇌는 어떻게? 인간이 상상을 할수 없는 공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의 원리에 따라서 수의 수, 숫자의 원리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숫자의 원리는 이법칙이야 법칙. 그렇게 1이라는 숫자의 숫자의 법칙을 정해낸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천수진리법이다 하는 거다. 그럼 이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숫자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변할 게 없다는 것이다 한 개밖에 없다는 게이것이 천수진리법이에요 그러면 2라는 숫자는 어떻게 음양이치론이에요 모든 것은 양음으로 가요 키큰 사람, 키키 사람이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멍청한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양음으로 갖고 있는게 예를 들죠 그래서 음양설은 이것이 음양설이에요 음양이치로는 음량 모든 높은데 낮은데 키큰 사람 작은 사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음양을 오행으로 쪼개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3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천지조화론이에요 여기서는 인자가 빠질 거예요. 세 가지, 천지인이 항상 조화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법은 항상 우리 삼발이 같은 거 실험실에 가면 삼발이가 안정하죠. 그지? 작은 거는 세 발이 있는 거예요. 산발. 요거 삼발이잖아. 이거 되게 안정하다. 이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있으면 세 다리가 균형을 이루게 있으면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한계가 어떻게 안정이 돼야 된다. 내심, 내파, 내식이 안정이 돼 있어야만이 우리는 제정신인 거고. 이것이 불안하면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 되는 말이. 자, 그다음에 사는 어떻게? 사계 웅기론이에요. 사계 네 가지 영역 속에는 네 가지 영역 속에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가지 해봐. 동서남북 하게 되면 동쪽은 해같으니까 희망과 꿈, 서쪽에는 지니까 절망과 남쪽에는 따뜻한 거, 북쪽에는 찬거 이런 게 되겠지. 이것이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하게 되면 동서남동순북이잖아 응?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사계 옮기는네 가지 영역에는 우리는 다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인연의 세계, 이것이 귀신의 세계는 다 다르다는 거다. 이것이 사계다.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전부 다그 영역이 특징이 다르다는 거다. 오는 우리는 어떻게 오행 작용론이다. 다섯 가지 우리가 움직임이 다섯 가지 움직임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오행설이에요. 다섯 개그 오행설 근거를 나중에 풀어줘야 되지만은 이것이 오행설이에요. 육은 어떻게 이것은 원래 풀수 없는 것인데. 인간의 유형을 따지그렇문에 우리가 사람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부자끼리 비교를 하고 가난한 사람만 가난한 사람끼리 비교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년 사람끼리 비교를 해야지 이것이 천준방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유건구성론이다. 유건구성론. 자 이것이 우리는 칠성 요소론이다. 일곱 가지가 있을 특징이 다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는 거다. 칠성 그렇게 일곱 가지 색이 먹고 북두칠성. 북두칠성이 왜 다를까? 그래서 반짝이는 그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 거리상으로 있겠지 강도 차이에서 칠성 구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가지 색이 있는 게 뭐고 무지개색, 무지개색. 예,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칠선녀색칠선녀모성 칠순여 이런 것들이 다. 일곱 가지는 이런 특징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그다음 여덟 가지가 있다는건 팔방반응론이다. 팔방은 어떻게 작용이 아니라 스스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이 하나 낸데 불어오게 되게 되면 사람의 미치는 영향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팔방 반응은 숫자가 제일 큰게 우리는 구기 변화론이다. 아홉 가지는 기운이 자꾸 변한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 얼마나 그것이이 천부경의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른다니 말이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리 사주를 푸는 거예요? 이것을 아야 우리는 타로카드를 풀거요 수리사주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를 우리는 어떻게? 참이다, 그제? 이거는 풀수 없는 게다, 그제? 운명이라는 거, 운명. 우리가 운명과, 운명과 운세를 풀게 되는 것이다. 올바로 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운세를 풀 때는 남녀가 있지, 그제? 낮밤이 있다. 우리는 밑에 이, 이 번까지는 우리가 이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양이시로는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3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뭘까? 숙명을 피는 숙명수다. 4를 우리는 업장수다. 5를 우리는 오행수다. 이것을 인간의 우리는 유형수다. 응. 응. 분류다. 7을 우리는 칠선녀다. 그죠? 8을 우리는 팔관문이다. 9를 우리는 운명 죽이라고 이렇게 본거 여기 논리에 딱맞지 자 그래서 심리는 우리가 다음에 또 계속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의 원리에 따라서 수리사주를 풀면 되면 우리는 참말로이 이 개수가 응? 어? 이런 말한대데낙바부법이를 하면 두 개밖에 없는데 요인이 사람마다 전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개수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제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리 사주에서 수리 사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개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풀면 얼마나 될 것인가 진짜로 이론적으로 인간이 전부 다 다르다 하면 70억명 이상은 돼야 되겠지 개수가 그래 맞는가 보자 고요 우리 운명을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곱하기 자, 운명이 이렇고, 심리는 이렇고, 진로는 이렇고, 두뇌는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이것이 쭉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의 개수가 얼마나 되겠나? 성성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리사주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주 전체의 개수를 다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한 명도 똑같을 수가 없다. 상등이고, 뭐고, 동일 사주도 다르고, 상등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사주해갖고 뒤에 시간을, 낮밤으로 두 가지만, 두 가리로 해놨으니까 개수가 몇개안 되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좀 벗어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수리 사주, 수리 법칙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 숫자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보자 이 숫자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고 이 숫자에 부여되어 있는 수를 우리는 푸는 거야요 이것을 바로 천지운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자 이것이 우리는 천지운수 상담법에서 숫자가 자 그렇게 우리는 달력이라든지 태길이라든지 이런거 할때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럼 타로카드를 할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때이 숫자가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할 시스템에 타로카드 테스트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1번을 우리는 천수 이것을 지수 이것을 인수 이것을 신수 기수 기수, 신수, 그냥 기수, 기수, 운수, 행수, 길수라고. 아홉 가지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이 숫자가 바뀌어요. 이거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바뀌는데, 나에게 신수, 기수, 기수는, 이거는 안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운세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수, 기수, 귀수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행수. 행수, 길수. 운 길, 아, 운 길행이네. 운 길행이다. 운 길수, 행수, 운 길행이다. 운 길행수. 어디 봐. 이렇게 똑똑하잖아. 공부를 한 사람은.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가다가 음. 자, 운기행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는 핸드폰 운세에도 그렇고, 태길에서도 그렇고, 결혼식 날에도 그렇고, 행사를 하는 행사 일을 정하는데도 그렇고, 이 수는 제외하는 거야. 이 수가 안 좋은 수야. 그래서 천북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야. 모든 것이 한 줄기에서 풀린 거야. 그렇게 이 줄기가 있으면 모 모든 학문들이 전부 이큰 줄기 속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한계에서 벗어난 게 없다. 그러면 연결 연결하게 되면 전부 다 한계로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는 완벽한 거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적으로 완벽하게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아까는 우리 개수를 말했지만, 수리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수리법칙이. 자. 자,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카드를 분배하는 방법이 이 수리법칙 속에 들어있어요. 자, 한 장을 쫙 푸는 방법이 있고, 두장 중에서 고르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비의 묘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깨어나고 무조건 선택해서 읽, 읽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푸는 방법, 궁합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인연법을 풀어나갈 때, 내가 미래를 그할때 이것이 처음 더 다르다는 거다 수리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초이스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다. 네. 초이스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 수리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리법칙을 해보자. 수리법칙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다. 그죠 단수법이 있다. 단수법에 우리는 카드에서 단수법을 할 때는 어떻게 영원카드를 영원카드를 쫙 뿌려놓고 한개 뽑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단수법이에요 이해되시죠? 한 개만 딱 뽑고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게 되면 게되 내가 지금 다른 가고 조상과연결됐을 때는 내 카드 인생 카드를 쫙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신 카드를 다시 동시에 뽑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수법으로 푸는 것도 있고 이두 번째는 합수법이고 세 번째는 성수법이고 네 번째는 우리는 상수법이다. 이네 가지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리사주에서는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숫자와 인연의 숫자와 이런 특정한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풀어나가고 타로 카드는 어떻게? 해? 이 방법이 카드를 배부하는 초이스 방법이 달라져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그냥 단순히 뽑는 게 아니라 초이스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 궁합을 하게 되면 남자의 궁합과 여자의 궁합이 상대적인 심리가 다르겠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혼자와서 둘이 와서 카드를 초이스할 때는 네한장 뽑고 네한장 뽑고 딱 뽑으면 돼. 궁합 테스트 할 때는 궁합 테스트를 초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한 개씩 뽑으면 되는데 여자만 혼자서 와서 상담을 하고 할때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하면 한 손은 오른손으로 한 손은 왼손으로 뽑는 거야. 뭔지? 이제 그럼 카드가 달라. 나는 어떻게 내 카드를 뽑는 거지만 상대는 어떻게 인형 카드를 뽑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철저한 논리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가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니 되는 거다 그림 속에 읽은 그림이 읽는 거 아니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림을 읽을 수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그림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일본부터 구분 카드가 아니고 인지 정기의 카드 속에서 인지 정기의 카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속에는 칠선녀의 신비한 그 비법과 팔관문의 신비한 비법과 이 대왕의 신비한 비법들이 그 그림 속에 표출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덮어놓고 뽑을 수도 있고 보고 뽑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섭성심리를 풀어내는 기본 털이에요. 행동심리는 그냥 난안 놓고 지 맘대로 뽑으면 돼, 엎어놓고. 아니? 그러나 섭성심리를 풀 때는 자기가 눈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자기이 그래서 카드가 엄마나 신비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수리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타로 카드를 산세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 그거는 다음에 하자. 카드 있을 때 하고, 그거는 궁금한 상처. 그 이거는 전반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리법칙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여러분들 상담이 얼마나 대단한자면 우리가 어떻게 수리사주로 인생을 이렇게 가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치? 수리사전를 풀면 저렇게 가장, 누구 말잖아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길을 안내해놨어. 그런데 사람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요 사람이 전부 다 요렇게 와있다, 현재 시점에. 응? 현재 시점에 요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수직해갖고 요렇게 가면 좋겠는데 요것이 요렇게 가고 있는 거야. 요것이 바로 행동심리예요 믿으시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당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섭성심리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심리를 환경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공부해오고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몫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천부경 타로의 상담법이다 문제죠?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 상담하러 온 사람은 이 길로 못 갔어 엉뚱길로 벗어난 거야 너 경부서 타고 가라 했는데 저김천원으로 빠진 거야 지금. 그럼 김천원으로 빠다가 다시 고속도로 올라올지 아니면 김천에서 저청소으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지, 그. 그러면 내일까지, 내일까지, 서울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청소 갔다가 갈락하면 못 가잖아. 그럼 인생 종치고 땡해본 거지. 그럼 빨리 돌아와갖고 어떻게 해? 응, 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와야지. 그쵸?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상담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제설정법이에요 명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기법이 최고의 상담사다자 우리가 사주로서 일방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인데 카드 선택하는 그 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명제를 어떻게 설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궁합을 보러 왔다 그러면 이거 궁합 보자 해갖고 궁합 보겠나 그이거 허술하다는 거 그건 말도 안되는 논리다이에요 좋습니까? 카드 보가 공감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상간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다 겪어 온 거야. 남인데 물어도 음? 누군가 일단 나는 저 사람밖에 모르고 있는데 난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바꾸겠나? 안 바꾼다는 거다. 답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는명절설정을이게 상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하고 딱 하는 거지. 네 마음이 어떻냐는 거다. 그럼 지 마음이 어려워 갖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그거는 궁합이 좋은 거고. 고칠 수 있을까? 아주 가지? 네 마음이 틀린 거야. 그래서 궁합이 좋다 나쁘다 잘 산다 못 산다 잘 사고 못 사고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생은 그러니까 어떤 운명 주기를 갖고 어떤 운명 버릇을 갖다 하더라도 이것이 니는 좋은 그거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게되 우리는 수이 사주도 마찬가지다 타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는 이 초년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초년에 오게 되면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하고 있을 때는 당신도 운이 나쁜 거야.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운이 좋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젊었을 때 운이 좋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운이 나빴으면 <웃음> 사라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젊었을 때 출시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젊었을 때 운이 좋아야 되는 거야. 나들에서 출시하는 사람들은 빛을 보사서 사람, 나들에서 운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 들어서 사아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의욕걱절을 많이 겪는 거야 그런데 운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해 되지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명과 운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운도 줘야 되지만 선택 자기가 갈길 내가 하는 일 이것에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우리는 부과를 해야만이 이것이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다. 내 운과 내가 타고난 갈기가 할 일에 우리는 어떻게 노력이 겸비되어야만이 되게 돼. 이거 두 개만 있다가 간다 해서가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락하도록 착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뭐 장시간 고생하고 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늦지 말고 11시부터 10시 반까지 오세요 11시